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요즘에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정말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네, 800명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어, 대단히 뭐 어렵거나 힘들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질문들도 상당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무릎에 대해서 무릎에 좀 좋은 동작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서하는 무릎을 강화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아래에 담요나 방석을 한 발에 이렇게 놓고 밟으세요. 매트 바깥쪽에 나왔죠? 네. 네, 이렇게 손으로 배를 감싸서 잡으세요. 배의 힘을 유지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발바닥 아래쪽에 담요. 아래로 꾹 누르세요. 누르는 힘이 메인입니다. 계속 아래로 꾹 누르는 힘을 중심으로 유지하시고요. 천천히 누르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볼게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다시 누르면서 천천히 뒤로 가세요. 움직임을 많이 앞으로 뒤로 많이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닥을 누르면서 천천히 골반과 무릎, 발이 같이 힘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배를 당기시고요. 다시 밀면서 천천히 뒤로 가겠습니다. 이 동작을 20회는 반복을 해주세요. 저는 두번 했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셋넷 네. 잘하셨고요 이 동작 20번 하시라고 했어요 네. 더 시간이 되시면 많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왼쪽 발가락을 다섯 개를 모두 위로 들어주세요 네.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바닥 부분은 바닥으로 깊이 꾹 누르세요 네. 이렇게 발끝을 들게 되면 이 앞쪽에 정강이에서 아래쪽에 무릎구조까지도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천천히 복부의 힘 유지하시고요. 앞으로 발바닥을 밀면서 갔다가 밀면서 천천히 오세요. 이때도 배가 나가면서 허리를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골반과 발바닥까지 바닥을 지그시 밀면서 앞으로 갔다가 천천히 밀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동작 최소 10회는 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더 많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발가락을 든 상태에서 밀면서 앞으로 갔다가 천천히 밀면서 앞으로 옵니다 네. 지금 이 동작은 고관절도 많이 강화가 되고요 발목도 강화가 됩니다 네. 이제 왼쪽 발가락 아래로 내려서 전체 발바닥 모두 바닥으로 놓으시고요 이 좌우로 옆으로 밀면서 바닥을 누르면서 옆으로 가볼게요. 왼쪽 옆으로 갔다가 다시 바닥 누르면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무릎에는 안쪽에 근육과 바깥쪽 근육 또 안쪽에 있대요. 바깥쪽에 있대요. 그렇죠? 이 안쪽과 바깥쪽에 좌우가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안쪽 바깥쪽에 힘이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천천히 안을 밀고 들어오세요. 바닥을 누르면서 밀고 나갔다가 다시 누르면서 밀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 뒷면을 움직였고요. 발끝을 들어서 또 앞뒤 네. 발바닥을 내리고 전체 좌우로 벌렸다 모았다 이렇게 움직였죠? 반대쪽도 가볼게요. 오른쪽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발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먼저 손으로 이렇게 배를 잡으세요. 배에 힘을 딱 유지하시고요. 들이쉬면서 밀면서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왼발과 오른발에 힘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어요. 다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천천히 뒤로 가세요. 네,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앞으로 갔다가 누르면서 천천히 뒤로 옵니다. 네. 네. 이 동작은 20회 반복하시고요. 오른쪽 발가락 5개를 모두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발바닥으로 바닥에 힘껏 꾹 누릅니다. 배도 안으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앞으로 잘안 움직이는 쪽이 있을 거예요. 힘이 잘안 들어가거나 이 발이 이렇게 갔다 왔다 막 방석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힘이 절, 적게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다시 천천히 뒤로 움직이세요. 미세하게 움직임의 차이를 잘 찾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몸의 몸에 네, 내 몸을 잘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다시 앞으로 가져가시고요. 누르면서 가세요. 바닥을 천천히 다시 뒤로 오세요. 네. 미세하게 저도 좌우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열었다가 안으로 모았다 이런 동작이죠. 네. 발가락은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천천히. 배는 안으로 당겨서 배의 힘 유지하시고요. 바깥쪽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다시 안으로 모았다가 벌렸다가 안으로 모았다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밀고 당겨, 밀고 당기니까 허리를 쓸 때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바닥을 꾹 누르시고요 천천히 옆으로 가세요 시간으로 지그시 밀으서 들어오세요 조금만 움직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좌우로 벌렸다 모았다 하는 동작도 실패해 는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동작은 무릎 주변의 모든 근육과 또 인대 조직들을 강화시키는 동작이면서 무릎 연골 주변 또 인대에는 손상이 되지 않는 강화 동작이기 때문에 횟수는 사실 가능하시면 더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무릎 건강하게 자세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내용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민정요가입니다